김건희 씨 전화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여러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속 논란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도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긴다는 식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 후보 측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내용들도 좀 문제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동생이 제일 득보지 뭘 그래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1억도 줄수 있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한 말이라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기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이나 향응 이익을 제공할 의사의 표시를 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35조는 위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약속 또는 권유 알선할 수,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검증, 국민검증특위는 대통령 후보 부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실정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김건희 씨가 과연 윤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에 맞게 살고 있는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 씨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 후보 일가부터 공정과 상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